난 짱이니까. 자, 여러분의 영원한 아이돌! 리크리이터 등장! 아이돌이 프라이드! 하지마요 자, 오늘 할 게임은 오늘 일본 서버 처음 나온 신작 아이돌 어, 육성 시뮬레이터 게임 아이돌리 프라이드다 비너스 프로그램! 자 매니저의 이름을 써 주세요. 음, 한글 짤 없고요. 일단 만겜. 아이돌이 류세める現代이 아이돌 たちをンク付けするある画期的なシステムが登場して彼女の死をきっかけに時代は新たな局面を迎えることに なる. 数多くのアイドルたちがステージに登っ た. 나이에 안어 극적인 마키우, 마키우. 자. 오, 모델링이? 민나 대통령이 대통이 대통령이 대통모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こんなことにな이 なんて. 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이 대통령이 대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대통령이 おは하うございます。みんな集まると e come, c o の e c o m みたいで楽しいですね。新人の枠には収まらない実力を持ち、o m 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come, し 자 세로로 바뀌었습니다 화면 자 오늘의 라이브는 여기입니다 자 노래를 선택하고 노래 결정 유리한 세 종류의 파라미터가 있습니다 아 여기 보컬 보컬 댄스 비주얼이라고 돼 있네 비주얼 보컬 댄스 자 그래서 이 친구들로 한번 나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편성은 역시 오마카세죠 모르니까 위에 왼쪽 위는 펜수 오늘 오는 팬수 50명? 50명밖에 안 된다고? 팬수가 너무 적잖아! 나 아이돌 그만둘래! 야 50명인 가 치고 되게 열, 열광적인데 밑에서 올라온게 비트! 비트 주세요! 아, 어, 알아서 올라가네요 이거 제가 하는 거 아니에요? 어저 마이크 뭐야? 이포삭이에? 어 스킬 발동했고요 알아서 저뭐 하고 있는 거 없어요. 그냥 관람하고 있습니다. 된 건가? 해치웠나? 자, 스킵을 누르래요. 자, 이거 결과 화면 같고요. 아, 스킵했으니까, 맞다. 스킵했으니까 결과 화면. 어, 페일은 뭐야? 뭐야? 표피 클리어했고, 자 뭔지 모르겠지만 클리어했습니다. 아, 이게 공연이네요. 한번 보고 가겠습니다. 이 노래 들어본 거 같은데, 최근 나온 게임이냐고요? 오늘 나온 게임입니다. 그리고 아마 설정에서 사양을 올릴 수 있을 거야. 어, 일단 노래 괜찮고 모델링도 괜찮네요. 부드럽게 이거는 트레이닝? 트레이닝도 하다 있는 것ます요 10분간 트레이닝? 레벨업 매일 트레이닝을 하자 라고 하고 자그 다음에 육성 자 아이돌 강화! 역시 강화 빠질 수 없죠 자그 다음에 유니 편성이 가능하고 여기가 덱자는 화면 악세사리를 여기서 할 수... 아 악세가 있어 스쿠스타 생각나는데? 아 뭐야 메세지가 왔어요 수라짱한테 메시지 왔습니다. 리크레이터 씨 오늘은 레슨 보러 와주실 거죠? 메시지를 답변한다. 오찌롱 어디서 많이 보던 시스템이죠 이거는. 야, 씨 3사이즈까지 알려주네 이 게임은? 보통 아이돌 게임은 3사이즈 잘안 알려주는데 시작할 때. 자 삼천돌인거 보니까 여기도 삼천돌 네, 가채일거 거에다... 같아요 자 아, 가채부터 가겠습니다 가챠 종류가 3개인가? 다이아 가챠 오성 아이돌 한명 확정 가챠 릴리스 기념 가챠 이렇게 3개 있네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가챠확률 봐야겠죠 고성이 3.5%네요 다성이 15% 그리고 현재 5성 캐릭터의 숫자는 아까 17명이라고 하지 않았나? 캐릭터별로 5성은 다 구현이 되어있는 상태 픽업 확률이요? 아 여기 픽업 있네 픽업 0.75% 그래서 이 캐릭터 뭔지 미리 볼수 있고 이런 건 잘해놨네 활성 뭐야? 활성 <웃음> 뭐야? 3D 모델링? 오, 3D 모델링을 볼수 있어요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데? 3D 이렇게 볼수 있고 얼마번 볼까? 만다이아에 10만 원 비슷한데 조금 싼데 조금. 자첫 번째 가차 10연차 가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출좀 기대되거든요. 자 비너스 프로그램 연출을 개시합니다. 즐겨 주래요. 와디스 아이돌? 네, 파란색만 네, 네. 있는데? 야 뭐야? 삼성만 나왔다고? 하지만 아까 재물이었습니다 이번이 진짜죠 이거는 근데 뭐 중간에 바뀌는 연출 같은 거 없나? 그 색깔만 보고 봐야 되는 건가? 어? 어? 사성 5성 뭐가 다른거지? <웃음> 삼성이랑 뭐가 다른거지? 아 뭐야 2 0연차에 4성 한개라고 실험가? 일단 아직 저에게는 주얼 가차가 남아있습니다 다이아 가차 어? 아까랑 좀 다른거 같은데 화면이? 아닌가? 이거 맞아? 30년 차돌데 <목소리> 4성 2개라고? 야이씨! 싫어요? 30년 차 돌렸는데 4성 2개라고? 15% 확률이 미세 어떻게 해요? 애니에서 어카운트 데이터 제공 제리은리로 들어가고 리틱제거 튜토리얼 스킵 아 스킵 돼있네야 편한데 자 일단 한개 가져갑니다 아, 바로 나왔죠 한개세 번째. 교도 시즈카. 자 누구야? 왓가 스키노 텐페스트의 센터. 어? 스키노 텐페스트의 센터. 아 스즈가 센터였어? 이 친구가 센터래요. 스즈. 자 일단 오성 한 개. 자 이게 좀 느낌이 좋아요. 자두 번째. 아, 그렇지. 두개 가져갑니다. 이번에. 느낌이 좋다고 했죠? 자, 우선 누구세요 키오노 라이브すごく盛り上がったね. 私楽しかったよ. 어, 이름을 못 읽겠어요. 네. 자, 일단 우승하나. 오! 뭐야, 우승한 게더 떴어. 세 개. 리셋 끝났습니다. 수고. 그리고 여기서 우승 확정권. 우승 확정인데 랜덤이겠죠? 자, 과연 운명의 우성은 과연 누구? 아, 중복 아니면 바로 스타트지. 자, 누구십니까? 昔か데사 어, 좋아요. 우성 내게 괜찮아. 우성 내게. 상 자, 여기에서 아까 전에 스즈 자, 옷이 4개 있네요. 이게 평상복이고 자, 요런거 하나 있고요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앵글도 좀 바꿔서 볼수 있네요 뭐라고요? 아래 180도 가능하다. 아래 180도 안 돼. 여기서 여기가 끝이에요. 자 그리고 이게 아마 5성 이상 같아요. 음 역시 5성 이상은 뭔가 달라도 다르구만. 이게 5성이지. 그 다음에 스토리 모드 있고요. 아이돌 편, 번외 편, 본편 해가지고 스토리 있고 스토리에서는 돌을 어, 이 뭐야? 지. 뭐, 유튜브 영상처럼 해놨어. <웃음> 아 이거 좀 신기한데? 그리고 가로 세로 모드 바꿀 수 있고요. 나, 난 무슨 나시で아 이렇게 보면 밑에 대사도 뜨는 거. 마사라 고마카스노 하 무리가 아레 다로. 총 일일치, 쭉또오의 아토를 붙여 데 있다 나 추천 영상도 있네. 하이, 아토를 붙여 데 이시데 고메나사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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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악세사리 도레비수요! 아액세 합성 뚫렸다 근데 사성세개를 합성하는데 일성이냐 <웃음> 이상한데? 이거 맞아? 아 이거 뭐야 일성이라고돼 있는데 상이네 생긴 게 다르네 합성 실패 없고 아 아이템 실패.. 와 뒤에 뭐몇 개가 있는 거야? <웃음> 뭐야 비주얼 13,000에 2 0 올려준다고? 아이템 차이 오지네? 여기서 사진 찍는 기능이 있는데 사진이 장착 아이템이라고? <웃음> 뭐야? 그럼 나 사진 안 찍으면 아이템이 없는 거야? 아오마카세 하니까 위치 바꿔주네 노트에 맞춰서 위치 바꿔주고 파이팅! 약간 컨트롤하는 게임이라고 보시면 안 되고 그막 클리커형이나 방치형 게임들 해보신 분들은 좀 익숙한 느낌인 것 같아. 샤니마스가 이런 느낌인가? 제가 샤니마스 안봐도. 샤니는 키워서 붕주붕주하다 붕추 끝이야. <웃음> 그러면은. 샤니에서 업그레이드 된형태가 이게? 아직 그게 안 나왔어 는데상점부대어 촬영 기능이 열렸다 드디어 준비 오케이 자, 촬영 기능이 열렸어요 한번 봅시다 멤버를 결정 자, 노래도 결정할 수 있고 네. 자, 포토 준비 아, 이걸 찍을 수 있구나 이걸 누르면 찍히나 봐요 확대 가능 카메라 잡기 가능 야, 이거 어려운데 멈추는 기능은 없어? 오마카세? 오마카세 촬영.. 아 자동 촬영이 있어? 어? 어? 어? 이거 좀 신기한데? 아 오토 촬영이 있어요 아 뭐야 필름으로 현상을 해야 되네 아 능력치는 랜덤이야 어? 아이 것도 괜찮다 이거 가자 이거 레어리티 합격 혼질 합격 효과 합격 어 협, 합격 당했어 좋아 신뢰도가 올랐고 이성급 사진 5성까지 나온다고? 이거, 이거 5성 도전 아씨 이것도 이성이야 이런 아 필름에 레오도가 있어 애들 옷이 중요한 게 아니네 야르키가 샵에는 못 팔지? 뭐야 이거 아 패키지야 이거? 5성 확정은 3천에 3만원 야 근데 무슨 샵에서 다이아밖에 안 팔어 노래 같은 거파나 싶어서 보고 있는데. 아, 아이템도 팔긴 는구나왜 이렇게 비싸? 사성물이면그 호텔에서 나온다는 비싼 물? 그런 건가? 아, 교환소에서 의상. 이빨 교환시요. 아, 그러네. 의상 있네요. 교환 よく考えてくださいね. 아, 가챠 포인트 교환소. 마네 아 명함을 수정할 수 있네요 아, 야 이거 씨 무슨 모자이크도 아니고 이거 가리면 어떡해? 그리고 명함 교환도 할수 있어 이거를 <웃음> 여러분이 QR코드를 찍으시면 은 어, 친구 등록 같이 명함을 교환할 수 있다 아 이걸 50명 하면은 오성 확정 건죠야 이거 각종 커뮤니티에서 이거 교환 많이 하겠다 어? 우와 게시판? 아 명함 교환하자. 이거 다 명함이네 애들. 어떻게 오성을 갖고 싶다 이거거든요. 뭐야 이거? 아 열렸다나 하뭐 새로운 거 열렸어요. 프로모션. 어, 야마 스미레, 이키마 진속 시마스아 전단지 나눠주는 거. 시계를 쓰면 스킵인가? 아, 시간 단축 시킬 수 있네, 이거. 그 다른 게임의 그거네요, 파견. 약간 죄 짓는 느낌인데, 이거 맞아? 요즘 아이돌 시장이 얼마나 레드오션인데, 요 어? 힘들다고 쉬어, 감히? 택도 없지요. 스쿨 네. 라이돌들과 아이돌 마스터들을 이기려면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이거 뭐야? 코어팬의 비율이 증가한다고? 이거 설마 악수해아악수해네 이거 뭐야 쟤 편지 뭐야 로브레터야야로브레터 안돼 아이돌은 연애 금지라고 아 뭐가 쌓이네 옆에 피버 드링크? 어 피버 타이 근데 내가 어차피 클릭할 거 없지 않아 이거? 어 포인트 많이 쌓인다 응원게이지어 뭐야 쟤 지워놨어 이거 뒤 누르면은 다시 나갈 수 있다 신기하네 됐다 다 모았다 가자 자 가차 시간으로 왔습니다 2700돌 2700돌로 5성을 뽑는 마술 보여드리겠습니다 잘 보세요 5성은 이렇게 뽑는 거야 간다 아 벌써부터 느낌 오네 우성두개자 보여주세요 5성 두개아 망겜 아, 버그가봐 이게 안 나오네 젠젠 시 다메다메 다메다메요메아 이렇게 해서 아이돌리프라이드라는 일본 신작 어, 아이돌 육성 방치형 게임 한번 해봤고요 어, 생각했던 것보다는 느낌이 괜찮네요 그냥 정말 모든 거를 머릿속에서 내려놓고 계속히 되게 괜찮은 게임인 것 같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뭐 침묵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고 그래서 뭐우성도 많이 주고 하니까 그냥 가끔 생각나서 들어가서 트레이닝 모드만 잘 챙겨도 뭐 잘클것 같습니다 마치니 자 오늘의 엔딩은